e d 끝, difficult slope 급경사, steep 가파른, concentrate on 모모에 집중하다, botanical 식물의, became acquainted with 모모와 알게되다, 모모의 뜻을 익히다, naturalist 박물학자, 자연주의자 n o r m a l i t y 정상상태 Probability, 개연성, 확률 Attempt, 시도하다 In terms of, 모면에서 Competitor, 경쟁자 Defensive, 방어자세 odds, odds, 가능성 Offering, 팔 물건 Channel, 유통체계, 경로 Expansion, 확장 Misguided, 잘못된, 오도된. Conventional, 사회적, 통년, 일반적. Underline,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 By comparison, 모모와 비교하면. Adjust, 조정하다. Consume, 소비하다. Aspect, 측면 양상. Regarding, 모모에 관하여. Critically, 결정적으로, 비판적으로. Determine, 결정하다, 알아내다. Insurance, broker. 보험 설계사. Spouse, 배우자. Offspring, 자식. Boundary, 경계. Wisdom, 종류. Organic, 유기농법에. f l a g 해충. Past. Conventional, 전통적인 Discriminate, 구별, 식별하다 Supplement, 보충물 Substance, 물질 Botanical, 식물 Extract, 추출물 Senior, scientist, 수석과학자 Biological Contrae Biological Contrae, 생물학적 방제 Diversity, 다양화하다. Industrial, Art. 기술교과, 공예. l a t s dress, 가만히 못 있는. Realize,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Unmotivated, 동기의식이 없는. Figure out, 무엇을 이해하다. 알아차리다. Draw out, 자세히 설명하다. Doodle, 낙서. Act out, 연출하다. Roleplay, 역할극. Narrative, 이야기, 서술. Account, 설명. Participate, 인, 무엇에 참여하다. Identify, 확인하다. Definition, 의미, 정의, 명확성. Relevant, 관계있는. consideration 고려 사려 mentality 사고 방식 regardless 무엇에 관계 없는 local resources 국부 자원 malnutrition 영양 실조 compromise 위태롭게 하다 living condition 생활 조건 o v e r s t u t i o n 지나치기 초과량 built in 내장된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도 Mature, 어른스러운 Valuable, 취약한 Vulnerable, 취약한 Die off, 종의 급격한 자연 소멸 l a k e t h r o u t 호수, 송어 Throw out, 여러모로 깊이 생각한 Breeding, 번식 Offspring, 자손 Peculiar, 특이한 Drop out, 중태하다 ingredient 재료 fade away 사라지다 enthusiasm 열정 dog 따라다니다 dreary dreary 우무란 unfold 펼치다 be crowned 모못에 등록하다 promotion 승진 collaboration 공동 작업, illustration 삽화, publication 출판, reputation 명성, commission 그림 제작 등의 의뢰, 주문, patron 후원자, overall 전반적인, category 부문, 분야, compared to 뭐와 비교해서, host 주최다 auditorium 강당, valid 유효한 beverage, 음료, applicant, 신청자, take place, 실시되다, 개최되다, registration, form, 등록신청서, additional, 추가적인, aquaculture, 수산, 양식, 양어, costly, 대가가 큰, in respect of, 무엇의 측면에 있어, high density, 고밀도에, rearing 사육 양육 raid 2 무엇을 초래하다 outbreak 발발 e bust a t e 황폐화하다 insufficient 불충분한 pen 가축의 우리 initially 처음에 access 초과한 feed 사료 b a r r n 불모의 황폐한 regulation 규제 in place 시행되고 있는 over all 전반적인 penetrate 침투하다 스며들 때 measure 측정하다 discern 분간하다 차이를 식별하다 unmusical 음악의 소질이 없는 음악성이 없는 tone 음정 음색 illusion 착각 환각 optical 시각의 stance 태도 자세 멀티태스킹 다중 작업. In r e t r s p e c 돌이켜 생각해 보면. Inherently, 본질적으로. Deceptive, 기만적인. Alternately, 번갈아. Context, 맥락. l a k 뒤집다. Interpret, 이해하다. s i m e e l y 동시에.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Tackle, 처리하다. Confusing, 혼란스러운. expel, 주방하다 illusion, 착각 hypothesis, 가설 blur, 흐리게하다 conviction, 확신, 설득 abolish, 없애다 starvation, 기아굶주림 immoral, 도덕과 관계없는, 도덕관념이 없는 i m m o r a l 비도덕적인 neutral, 중립적인 assume, 가정하다, feather, 발전시키다, flaw, 결함, remedy, 치유하다, 치료하다, l e g i t i m a t e 타당한, 정당한, conflict, 갈등, 중돌, inherent, 내재적인, 타고난, dictate, 좌우하다, 지시하다, specific, 구체적인, 명확한, renowned, 유명한, reflect, 심사숙고하다, Debate, 토론하다. Passion, 격정, 성화. i n f e r e n c e 추론. Inference, 추론. Rigid, 엄격한. Freewheeling, 자유분방한. Flower, 꽃피우다, 번성하다. Authoritarian, 권위주의적인. Hush, 가혹한. Norm, 규범. Hierarchical, 계급에 따른. Solely. 오직 오로지 Simultaneously 동시에 Integrated 통합적인 통합된 Interactive 상향 쌍방향의 상호작용하는 Hypertext uh. 문장에 그 붙은 어구나 그것의 모든 목차들의 표지를 연결된 문자 데이터 Type Plan pain, 평범한, 분명한. transmit, 전송하다, 송신하다. medium, 매체. attitude, 태도. currently, 현재. bring on, 무엇을 초래하다. blame, 비난하다. s o r Thor o u g l y t o r o u l y 철저하게. Missguided, 잘못 알고 있는 Practical, 실용적인 Alternative, 대체 Possible, 예측 가능한 Scarcely, 거의 뭐하는 Responsive, 반응하는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Impact, 영향 Decade, 십년 Maintain, 유지하다 Reportedly, 전하는 바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Busyling Team, 원정팀 c o 컬러 산호색, 분홍색이나 주황색. Consist of 오로 구성되다. Prescribe 음. 어? Lengthen 늘리다. Keep track of 무엇을 추적하다. Intrigue 호기심을 자내다. 아 Rely on 무엇에 의존하다. Internal 내부에. c e c e d e 내미. External 외부에. Q 신호, 단서, enclosure, 울타리로 쳐놓은 구역, emerge, 나타나다, trick, 속이다, concentration, 농도, 농축,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pretend, 무모인 척하다, stride, 한걸음의 폭, come across as, 무모라는 인상을 주다. convincing, 그럴 듯해 보이는, 설득력 있는, extent, 정도, mark, 특징 짓다, 나타내다,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firmly, 굳게, 확고히, establish, 확립하다, representation, 표현, 묘사, cowardly, 비겁한 suppress, 억누르다, infectious, 전염성의, v a r y 다양하다, Intensity, 세기 강도 Response, 반응 Indurge, 충족시키다 Disgust, 혐오감을 느끼게 하다 Glamorous, 매력적인 Unmoved, 미동도 하지 않는 Tension, 긴장 상태 Reflat, 반영하다 Coordinate, coordinated, 조정하다 Confirm, 순응하다 Even, 짝수의 Of, oh, 홀수의 Disagree,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 Deadlock, 교착상태. Split into h a l v e s 반 반발의 난이다. Numerical, 수적인 수의 Advantage, 우위. Significance, 중요성. Outline, 윤곽을 보여주다. p l a y 괴롭히다. Prezility, 취약함. rate, 평가받다, disagreement, 의견, 충돌, collectivity, 집단성, c o r v e with, 대처하다, framed, 액자에 넣은, significant, 중요한, former, 예전에, distribute, 나누어주다, dread, 두려워하다, recruit, 신입사원을 모집하다, assign, 배정하다, r u r a l 시골에, Assistant Principal 교감, take note of 무엇에 주목하다, take over 인계받다, take charge of 무엇을 떠았다 idealism 이상주의, run high 고조되다, 높아지다, drag down 불행하게 만들다, unnoticed 눈에 띄지 않는, optimistic 낙관적인. <목소리> license, 면허 renew, 갱신하다 no wonder,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d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take care of, 뭐뭇을 돌보다 break up, 나누다 stress, 스트레스, conquer, 정복하다 permit, 허락하다 relieve, 완화하다 in this season, 우유부단함 promise, 약속하다 garden, 정원 publishing house, 출판사 Last, 지속되다. Accidentally, 우연히. Have no choice but to. 무하지 않을 수 없다. Office, 사무실. Check, 확인, 검사하다. Tide, 조수. Keep pace with 무와 보조를 맞추다. Moth, 나방. b r e e d i n g 번식. Springtide, 한살이. Sweep out. Sweep out, 무모스 쓸어내다. Drawback, 결정 Adaptation, 적응, t h r e a t 위협, 협박, Uncomplaining, 불평하지 않는, Cooperative, 협동하는, Boundary, 경계선,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Literally, 문자 그대로, Distress, 고통, Empowered, 권한을 얻은, Relationship, 관계, Improve, 개선되다, Moment, 순간, Secure, 안전한, 안심하는, represent, 나타나다, 표현하다, authority, 권한, 권위, lengthy, 길이가 긴, literally, 문자, 말 그대로, figuratively, 비유적으로, insecure,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security, 안전, circumstance, 상황, 환경, c l a n g y 들러붙는, disobedient, 반항하는, Intervention, 간섭 Supervision, 감독 감시, 관리 Prevent, 막다 Pitch, 음 Associate, 연계되다 Frequency, 주파수 Arbitrary, 제멋대로인 Overall, 전반적인 Inspired, 영감을 받음 Composition Composition, 작곡 p u r i s t 순수주의자 Distract, 산만해진 Quarter, 말다툼 woeful 비탄한, compassion 동정심, distress 고통받는, r e h a 이 i 갱 a t 개신하다, ultimate 궁극적인, combustion 연소, byproduct 부산물, mobilize 동원하다, infectious 감염될 수 있는, invader 침입자 membrane 막 dysfunctional 기능을 잃은 potent 강력한 archaeological 고고학적 m o r m a n t 동면의 seedling 묘목 sprout 싹을 싹을 틔우다 sound 를 뿌리다 volunteer rate 봉사율 charitable 자유로운 f r i n c h 광분, invade, 침공하다, expedition, 원정, conduction, 전도, confined, 갇힌, outcome, 산출물, 결과, achieve, 이르다, 성취하다, lightweight, 가벼운, circular, 둥근, feature, 특징, innovative, 혁신적인, induce, 유도하다, bring about, 야기하다, excessive 과도한 초과하는 crucially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sustain 계속시키다 살아가게 하다 sophisticated 복잡한 fine year fine e r 선구자 v a n g u a r d 선봉 migration migration 이주 c o m p a r a t i v e l y 상대적으로 aboriginal 원주민의 도착인 elaborate 정교한 정성을 주인, 드린, steadily 꾸준히, e n s u r i n g 이어지는, m i l l e n i a 천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기, elastic 탄성 있는, primitive 원시적인, regressive, regressive 뒤쳐진, d a n c e 밀집한 빽빽한 Collective 집합적인 Aception of 뭐뭇의 일부 Inherit 물려받다 상속받다 i n s i g h t 통찰 Power-making 정책이헌 정책결정 입암 Objective 객관적인 Expert 전문가 Implementation 실행, 이행 Utilitation Utilitarian 실용적인 Nationality 이성주의 Supposedly 아마 Diminish 줄어들다 감소하다 Neutrality 중립성 Imply 내포하다 Fit for 위험 Inequality 불평등 Associate 연상하다 결부짓다 Perspective 관점 시각 Emerge 나타나다 Appropriate 적합한 Degenerative 쾌행성의 Expertise 전문가 Particular 특정한 David Clay 전형적으로 e m p o e r i Clay 경험적으로 Counter 반대의 거꾸로의 Input 조언 입력 Bias 편견 Irrational 비이성적인 auditory 청각에 looming 흐릿하게 보이는 것, sub self 내면의 자, confront 대면하다, dinosaur스 코뿔소, e n d o w 부여하다 inhibit 억제하다, p e r f e c t i o n e s s 마처럼 는, ambivalent 양면성의, mathematize 수학, resort to 기대다, d a l l 희석하다, rhetorical 수사적인 Beginus, M.A.M. Metaphor, P.U. Confront, t m a 스 a d a Contradiction, Bosun, r e r a d d a a d a a a a d d Reduction, 감소 Reserve, 저장, 보유하다 Protention, 잠재적인 Frontier, 한계, 국경 Perceive, 인지하다, 인식하다 Project, 투사하다, 예상하다 Retina, 눈에 막막 Vertical, 수직에 Distinguish, 구분하다 Objectively, 객관적으로 r e t i n a 눈에 망막에 Over, 타원, 행직에 행지 문과벽을 이어지는 이음, 쇠. Convince.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Mount. 올라타다. Diverse. 다양한. Obviously. 분명한 명백히. Undertaken. 실, 실, 뭐가. Intense. 강렬한 On behalf. 무엇을 대신 대표하여. Draw into. 끌어들이다. Crucial. 지명적인, liberal 진보적인, 자유, um, watchdog 파수꾼, coverage 보도 방송, striking 놀랄 정도로, metaphorical 우월적인, explanation 설명, self-perception 자인식, infer 추론하다, sincere 진실된 진정한, withdraw 절회하다. slight, 약간. 버스터, 수용하다, 조성하다, 발전시키다. unaware, 무엇을 알지 못하는. charge, 비용, 요금. context, 전후 상황, 문맥. digitize, 데이터를 디지털하다. assume, 가정하다, 추정하다. plenty of, 무엇이 많은. informal, 비공식적인. underpin, 뒷받침하다. acquaintances, s 개인, 지인관계 consequence, 결과 sternness, 고요함, solitude, 고독 thickly, 두껍게, 밑집한 infrequent, 드문 unfit, 특정 기준에 부적합한 flesh, 살, 육체 first trend, 우선 anticipate 예상하다, 기대하다 virtual, sure, 가상의, 사실상의 파워 아웃케이지, 정전, 칩 크레딧, 쩔이신용, 칩 크레딧, 쩔이신용, 인테그럴 필수적인 컨텐트 만족하는, 크램프트 비좁은, 셀프 데프리베이션, 자아 손실, 퍼슈, 추구, 어스테라리 금욕 궁핍 카테지 특히 시골에 있는 작은 집 스트럭처 구조 블라드 오 구에게 루플레스 지붕이 없는 디바워 완전히 파괴하다 개괄스럽게 먹어치우다 스트립물 번화가의 상점과 식당이 늘어선 곳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락 지역 부진 두엘링 주어지 주택. 트라 i d t r 재난 take place 발생하다 electrical wiring 전기 배선 break out 발생하다 entire 전체의 so far 지금까지 downtown 시내 establish 설립하다 mayor 시장 l o t 다 고기 routine 순서 방식 yet 그러나 mindlessly 무심히 migrated 이주하다, dollar 금전, access 접근하다, wireless 무선으로, device 장치, advertise 광고하다, simply 단순히, trail 지질끄며 가다 Technology, 기술, Across, 가로질러, Take for 당연히 여기다. Barbarous, 야비한, Hybrid, 혼합된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Exceptionally, 특별히 Silent Pyramid, Period, 무성시대, Corresponding, 해당하는, Distinctive, 독특한, Mobility, 이동, Source, 출처, Float, 출거리, auditation 각색, stretch 확장, opportunity 기회, gradually 점차, emerge 나타나다, curb 억제하다, distinction 구분되는 차이, restraint 억제, 더 레더 후자, be based on 무엇에 기반하다, appreciation 가치를 인식함, constitute 무엇을 되다, adopt 받아들이다. Suppress, 억압하다. Present, 보여주다. p a c s a d e 표면, h o l e Discipline, c Impacted, 감염된. Wound, 상처. Resentment, 분노. Hear a, a, say of B. A가 B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뜻다 기관. Assign, 할당하다 Evaluate, 평가하다 Experience, 경험하는 Insightful, 통찰력 있는 On my feet, 독립하여 Pursue, 추구하다 Expensive, 지출 Dwindling, 줄어드는 Revenue, 수익 Business-like, 사무적인 Passion, 방식 Figure out, 생각해내다. Disengage, 떼어내다. Surveillance, Pay, 퇴직금. Cargo, 화물. Adriffer, 표류하는. Landful, 육지 도착. Current, 해류. End up, 결국 되다. Open ended, 제한이 없는. Boundary, 경계. deliberately 고의로 ambiguous 애매모함 proceed 진행하다 discipline 기강 질서 eventually 결국 negotiation 협상 burden 짐 emission 배출가스 calculated 계산하다 concentration 농도 allocate 할당하다 bear 부담하다 Observe, 흡수하다. Reflect, 반사시키다. Emitter, 방사체. Develop, 발달시키다. Recently, 최근에. Paddle, 노를 줬다. Chill, 한기. Stillness, 정적. p a n i c 공포. Demand, 요구하다. Approach, 접근하다. Paddle, 노를 줬다. Paralyze, 마비시키다. Justify, 정당하다. messiness, 지저분함; capacity, 능력; productive, 생산적인.